안녕하세요 표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하루 빠르게 시작하는 2021년 1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아 이거 조금 일찍 시작한게 이유가 있는데요 음 1월달은 진짜 지옥의 시즌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사기 너무 안좋아요 어, 우선 이 얘기부터 하고 갈게요 여러분 급하지 않으시면 컴퓨터 구매를 아예 미루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크게 세가지 정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대부분 제품이 이미 품절 상태입니다 심지어 1690 슈퍼부터 저 위에 있는 3080까지 다 품절이에요 지금 엔비디아 제품 중에서 보통 여러분이 사는 제품 중에서 그나마 물건에 남아있는 건3090 정도입니다 근데 3 0 9 0 가성비가 워낙 안 좋잖아요 살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서로 발품 팔고 여러분이 일부 구할 수 있더라도 아니 미리 받아놓 받아놓은 몰들이 여러번에 판매하더라도 단품 판매를 안 하거나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판매를 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 보니 당연히 저번 달 대비 적게는 5%, 많이는 20%까지 오른 가격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아, 그 외에도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채굴이 아주 커요. 중국에서 채굴을 대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칩셋이 끌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더라도 이더리움 가격이 80만원까지 뛰어올랐어요 그다보니까 최상성이 좋다고 뭐 10개월 정도 캐면은 본점 뽑네 이러면서 국내 채굴러들도 그래픽카드를 슬슬, 슬슬 다 변경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다보니까 돈좀 있는 채굴하시는 분들은 천0라천단위를 파스라 그러거든요 한 파스? 예약해놓을게요 현금 바로 꽂아드릴게요 이러면서 막 예약하고 있는 판국이고 적게 취미로 하시는 분도 보통 6 a 로 하잖아요 6개이면 그래픽카드 6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채굴하는 사람 몇 명만 붙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래픽카드 사지 못하는 판국이에요 국내에 물건이 안 들어온다? 아니요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채굴에 끌려오는, 끌려가는 게 워낙 많고 소비자한테 넘어갈 물건은 없는 거죠 여튼 좀 안타까운 편규, 그 판국입니다 물론 채굴하시는 분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좀 많이 나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해봤자 얼마 안다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채굴 하신 분들 200개만 딱 만들어가 쓴다 쳐도 200명이 컴퓨터 못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동향이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3월 정도 되면은 물량 상황은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한데, 그때도 채굴이 아직 흥해가 있다면 그래픽카드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일반 유저분들이 컴퓨터 사기 안 좋은 시기입니다. 자 이정도를 제가 이유로 삼고 어찌됐던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성조가 <웃음> 시작하자마자 설레발 엄청나게 쳐대면서 어, 사지 말라 그랬는지 가격표를 보면 바로 확인이 되실겁니다 제 가격표는 아시다시피 현금 최저가가 아닌 그 다나와에서 누르고 들어가면 최저가 찍히는거 있죠 이제 세금 포함되는 최저가요 그 최저가 그 중에서도 가장 싼 제품 다섯 개의 평균가격을 매긴게 제 가격입니다 전월도 어, 그랬고, 저, 전, 전월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비교해보시면 바로 티가 날 겁니다. 우선 상0 9 0한번 봅시다. 하이엔드 구간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를 딱 하이엔드 구간에 보시면 되는데, 상0구0이 가장 플래그십이죠? 요놈 같은 경우에는 3만원 내렸습니다. 3만원이면은 큰 폭은 아니고, 한 1.5% 내렸어요. 왜? 상0구0은잘안 나가거든요. 얘 예, 최고라면은 해시가 130, 125 정도 나올 텐데, 오버 좀 했을 때. 근데, 3080이 95헤시 100헤시 정도 나오니까 사실 이거 굳이 살 필요가 없겠죠 그거 말고도 게이밍에서도 3090이랑 뭐 7% 8%, 8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3080이 웬, 웬만하면 80 쓰니까 이거 살 일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자금력이 아닌 이상 그래서 아직 물건이 남아있는 판국이었습니다 가성비가 워낙 안 좋아서 근데 이 밑에 거부터 한번 봅시다 6900XT는 워낙 소량 생산되고 들어온 것도 얼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노다 남았는 몰드 하나밖에 없어요 140만원 6 8 0 0 x t 도 사실상 물건이 없어서 120만원입니다 3080도 물건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물건이 부족한건 맞는데 제가 여러 모에 무리해보니까 물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가격에 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격 하급의 3080은 뭐 99만원 아니면 진짜 싼 제품은 95만원까지 생각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급도 110만원, 115만원 달라 그래요 상급은 얼마냐고요? 140만원, 150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170만원 더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급평균격을 매겼는데 140만원이 되어있더라고요 똑같은 사이트에서 똑같이 찍어서 다 나와서 딱 25일 전에 찍어봤을 때는 103만원이었어요 근데 142만원 찍힌다고 물건도 부족한 건 맞지만 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여튼 그래서 상0팔0 사이가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어, 6,800은 그나마 별로 안 올랐는데, 이거 가지고 있는 물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내가 최고 최선상의 3080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몇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량으로 못 사니까. 2080TI는 어차피 단종이라서 가격이 런 거고, 3070 있잖아요. 이거 생각해다 인기를 좀 팔렸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는 물건이 있었어요. 제가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아직 물건이 있으니까 고르지는 못하겠지만 한두 제품이 있으니 살수 있다고 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품절났습니다 바로 오늘자 기준으로 이게 상온치고도싹다 품절나면서 몰이 다 100몰 이하로 줄었어요 그다보니 가격이 8만원에 오른 상태로 찍히죠 아2080 슈퍼는 현시점 사면 바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상공축권 TI도 나오자마자 최고다 끌려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3060ti하고 3070하고 채굴할때 딱 1,2헤시밖에 차이 안나요 근데 얘네 가격이 10만원 넘게 차이나잖아요 얘는 나오자마자 진짜 채굴 다 끌려갔습니다 내 <웃음> 미리 소량 조금 받아놓을걸 준다 그럴때왜 안받았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손님이 주문을 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이것도 안되고 80? 아이 누가 80이가격에겠어요 넘어가고 70 슈퍼는 아직 물건이 꽤나 있는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몰들도 있고 판매몰도 꽤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도 좀 솔직히 호기인 느낌 들잖아요 원래 60ti하고 7 0슈퍼하고 가격이 똑같았어요 아니면 60ti가 더 쌌거나 근데 지금 보면 10만원 차이 나죠 그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 2 0 7 0 슈퍼가 30, 60ti보다 가성비가 좋은 것처럼 찍힙니다 아 좋, 좋은 것처럼 찍혀요 지금 만약에 60ti를 70, 70만원 가까이 산다 그러면 아, 65만원 산다 그러면 와 이거 지금 진짜 답답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손님한테 내가 2070 슈퍼 새로 사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한테 이워서 <웃음> 넘어가 못사 아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 제품군 한번 보죠 퍼포먼스 제쿠, 제품군 어? 성장님 보니 가게 안 오는 애들인데 5700XT에요 아 눌러보세요 물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오른 거예요 원래 요거보다 조금 더 쌌어요 2070 207은 지금 207은 슈퍼보다 가성비 안좋은데 이거 사기 좀 그렇죠 207은 슈퍼도 사지말라 그랬는데 2 0 6 0 슈퍼 마찬가지입니다 2 0 6 0 슈퍼나 207은 슈퍼어 가격이 거의 똑같은데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5700 얘도 물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5700 가격이 똑같아요 지금 내려는 애들 보면은 사이상 안 팔려서 내려는거지뭐딴 이유 없어요 이게 생산량이 막 많아서 아니에요 이거 안 팔려서 그냥 내린거야 재고 땡처리하는거야 전세대거 대관은 뭐 단종된지 좀 됐고 5600XT는 그나마 물건이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5600XT도 평균 가격이 4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3만원 올랐네 3만원 가까이 올랐고 어, 보시다시피 2060도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이것도 거의 모든 제품이 물건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또이 시점에 2060 사는 것도 아니죠 왜? 이런 말경에 4060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중순이나 말경에 나올거예요 뭐 밀린다는 소문도 있긴 한데 그거는 확인되면 다음번에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퍼포먼스 제품군에서도 사실 마땅히 살, 제프, 살 제품이 없습니다 아니 그나마 그나마 5600XT 정도까지 해요 이것도 물건이 얼마 안 남아있더라고요 골때리죠 지금 자 넘어가고 그러면 메인스트림 안 보죠 메인스트림 사서 그럼 난 존버 좀 타다가 가격 싸지면은 저 위에 있는 어, 퍼포먼스나 하이엔드 살게요 그것도 안됩니다 어, 1650 슈퍼는 단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산이 안 돼요. 안 들어올 거예요. 어, 5500 시리즈도 8기가는 <웃음>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4기가는 가격이 올랐어요. 얘도 거의 품절나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것도또 뭐, 지구, 이 시, 국에 579, 589, 590 살까? 아니죠. 얘네들도 가격 다 올랐거든. 노답이죠. 아, 1660은 어때요? 어, 얘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왜? 거의 다 팔려서요. 1669 슈퍼는요, 똑같습니다. 169 슈퍼 오늘 보니까 딱한 제품 남아있던데 이너3D 이너3D 그 듀얼 제품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품절 났다고 총판에서 연락 오더라고요못 구한다고 169 Ti는요 네169 Ti도 품절이 났습니다 얘도 원래 아수스 거랑 기가바이트랑 이너3D 남아있었는데 얘도 품절 났어요 없어요 다 나갔어요 박살 났어요 아, 물건이 없습니다 못사 <웃음> <웃음>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아니, 성년님못 산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중에 살수 있는 거 골라주세요. 없다니까? <웃음> 없어요. 아, 네, 진짜, 골라드릴 게 없습니다. 아, 정말 죄송스럽게도, 판매자인 제가 못 구하는데, 여러분 구하기 쉽겠어요? 아, 만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제 값이 아닌가, 이게살 가능성이 높아요. 여튼, 정말 컴퓨터 사기 안 좋은 시기에요. 하, 답답합니다.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여러분한테, 연말? 연초에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살게 없어요. 진짜 진짜 그나마 살만한 게 5,000원 백니까 이것도 끝나버리면은 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1월, 2월까지는 장기화될 정반입니다. CPU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인텔은 벌써 생산량 조절이 들어가고 있고 인텔 CPU도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피 AMD 제품이 워낙 잘 팔리니까, 지금 5600이. 인텔은 사실, 1,400부터 1,700까지 잘안 팔리거든요. 1,900도 마찬가지고요. 어, 1,100은 10, 잘 팔려서 품절이 났다고 뭐, 커버라 칠수 있긴 하지만, 나머지 제품은 잘안 팔리니까 더 이상 안 들고 오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 나오는 게 3월 경우로 예상되어 있잖아요. 11세대가. 그래서 고서안 들고 있다, 안 들고 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사에서. cpu 구하기도 힘들어 질거예요 amd cpu 도 아마 중국 그 중추절인가 중국 명절 있잖아요 거기 한달까지니까 고그 타이밍 올때 살짝 빌 겁니다 그거 예상해 두시고요 고그 타이밍에는 살 생각 어제 하지 마세요 또 비쌀 테니까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채굴이 사실상 어떻게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한동안은 넉넉하게 물건을 구하기 힘들 겁니다 아니에요 내가 봐도 진짜 채굴이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채굴에 잠시 뛰어든 적이 있는데, 13년도에. 채굴 같은 경우에는, 여름쯤 되면 다시 가격이 내려가기, 함 내려가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최산성하고, 어, 채굴하는 사람이 많이 붙으면 난이도가 올라가지고, 훅 떨어져요. 한 절반 정도로. 해시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오, 이거 8개월 만에 본전 뽑겠는데, 가고 들어가다가 막상 해보면은, 8개월 만에 뽑는 경우 드물거든요? 지금, 아시게 코인이 가격 오르는 거는, 그, <웃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 다음에 언제 폭락할지도 모르고요. 그런 불안정한 시장에 여러분한테 뛰어들라고 하기 좀 어렵고, 당연 판매장이 제 입장에서도 채굴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은, 컴퓨터를 일반 유저들이 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권장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아, 허늘은 <웃음> 사실, 이거 뭐, 종합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릴 것도 없어요. 평소에 어, 제가 아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고 총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잖아 총정리 하자니 아 최상위 하이엔드 제품군 지었됐습니다 살게 없어요 아니 2070 슈퍼가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지 러았어요아 <웃음> 퍼포먼스 제품군 상관60 출시일이 1월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의 모든 제품이로 그러는데 2070하고 2060 슈퍼만은 가격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라고 하기는 재고 땡처리 당하는 거라서 추천하기 좀 어렵죠 이 라인업도 살게 없어요 중이 메인스튼군 트 저번달에는 그래도 1660 슈퍼나 1660 Ti라도 있었어요 저번달부터 뭐1650 슈퍼가 단종이 됐기 때문에 걔는 물건이 없었거든요 사실상 근데 지금 보니까 1660슈퍼든1660 이든 1660 Ti든 싹다 품절 나버렸어요 살게 없어요 혹시나 뭐 20몰 팔고 있다고 아직 파는 중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총판에 물건이 있고 수입사에 물건이 있으면 보통 판매물이 200몰, 300몰이 찍힙니다. 하나의 총판에 100개의 업체 정도는 엮여 있거든요. 그러면 2 0만 30몰 찍혔는 거는 실제로 페널티 받기 싫어서 제품이 없는데 글을 안 내렸거나 게을러서 그냥 안 내렸거나 아니면은 소량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이 중에 하나인데 3번의 확률이 좀 희박하고 3번이 하더라도 좀 비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래픽 카드는 거의 모든 제품이 물건이 없습니다. 살게 없어요. 그냥 지엿됐어요. 하여튼 연초 연말부터 이런 소식을 정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얼른 가게 다 정상화되고 물건이 쭉쭉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세대하기는 좀 애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그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